내용 보겠습니다. 주요 금융회사의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역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연체액은 점점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SCI 평가정보가 채권추심과 신용조회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신성 델타테크, 나인테크는 LG엔솔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세아 메카닉스와 신성 델타테크는 고가 7%, 나인테크는 반응 없었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의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원통형 배터리 외에 ESS 리튬 배터리까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생산 능력도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이 뉴스도 앞서 말씀드린 뉴스 동일 내용입니다. 투자 계획이 기존 1조 7천억 원보다 4배 늘어서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전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지역에 투자 이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두 건을 체결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LG 엔솔의 2차 전지를 납품한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나인테크는 LG 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납품 이력이 있어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인테크는 지난 1월에 국내 방위산업 리튬 2차전지 분야 자회사인 탈로스의 기업 공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연내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손오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 5%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업체, 액티비티 블리자드의 89조원 빅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다음 달 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손오공이 블리자드의 게임 패키지를 유통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맥스와 삼진입니다. 스마트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코맥스는 고가 2.6%, 삼지는 고가 4.2%입니다.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 스마트홈 사업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엑스홈이 다음 달 가동된다는 소식입니다. 엑스홈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삼성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검증하는 동시에 사업화와 생태계 거점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코맥스는 삼성전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코홈은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홈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홈 네트워크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STX는 니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네요. 포드 CEO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국내 니켈 및 리튬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제약이고, 리튬과 니켈은 둘다 주요 제약 원자재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STX는 니켈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니켈 관련주로 황금 ST와 제이스코 홀딩스가 크게 상승했고, 황금 ST는 고가 23%네요. 다음, 이화정기입니다 이화전기는 연료전지 개발 관련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4%입니다. 내용 볼게요. SK에코플랜트가 이화전기공업과 함께 연료전지 연계형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를 취득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화전기공업은 전력기기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과 연계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상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와 전기는 동전주이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으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6%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가 식약처로부터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랩스는 이번 식약처 허가에 이어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공동체 마크 승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스카이랩스에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BMT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로 별 반응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최소 20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홀텍을 핵심 파트너사로 거론했다고 합니다. 홀텍은 지난 2021년 11월에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BMT가 현대건설의 원자력을 비롯해서 조선,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납품을 진행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내일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수요자 중심의 보급, 이용 대책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입니다. 한충전은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 중인 전국 24개의 초급속 충전소 유지 보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고 디스플레이텍은 한충전의 지분 24%를 보유한 주요주주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가온칩스는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반응 없었네요. 내용 볼게요. 중국이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를 피해서 한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A사의 간판에 중국 시안시를 지칭하는 영문사명이 기재되었다는 소식으로 가온칩스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펩리스 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CS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4%입니다. 내일은 임신, 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원격 영상 회의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주로 분류되는 ECS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7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